자리를 건너면 오늘 매매할 땅이 있습니다. 땅 앞에는 도로와 조그만한 강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강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에 왔습니다. 뒤쪽으로는 아주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는 면은 약 70에서 80m 정도의 거리에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와 땅 높이는 약 1m 정도 땅이 약간 높습니다. 땅에서 보면 도로 건너편에는 조그만한 흔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앞쪽에 펜션 도 있습니다. 도로에는 아주 잘 접혀져 있습니다. 펜션 부지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도로가 길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세개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세 개로 분할 시약 230평 정도 됩니다. 옆에 있는 펜션입니다. 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뒤쪽에 아주 큰 소나무가 많이 있는 산입니다. 조그마한 산소도 보입니다. 전체 면적은 690평입니다. 3개로 나눌 경우 230평씩 분할이 가능합니다. 앞쪽에는 펜션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보문과 불국사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펜션을 지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 궁금하시면 계속. 땅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앞쪽에 펜션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도로에서 대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땅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앞에 펜션이 아주 많습니다. 땅 바로 뒤쪽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산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는 밭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평지입니다. 뒤쪽으로는 산입니다. 매매할 땅과 뒤쪽 산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구정동에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2281조원 양 690평입니다. 분하은 가능합니다. 230평 정도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건폐율 20%, 용적률 100%입니다. 도로는 아주 잘 접혀져 있습니다. 용도는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풀빌라, 애견펜션, 전원주택부지, 주말농장, 투자용 토지도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7억6천만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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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